시시각각 지금도 대통령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자유시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는 이대로 시간을 보내고 후일을 훗날을 도모할까요? 아니면 조만간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개시하게 될까요? 200여 년전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진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언론인 윌터 크롱카이트는 언론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 적당한 자유 따위는 없다. 전적으로 자유이거나 자유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글 유튜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서 최근 영상 콘텐츠를 삭제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아마존에 이어서 언론 학살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폭력 선동 정책을 위반한 것이 그 이유라고 구글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이날 자정 시간부터 이 채널에서는 영상을 더 이상 열수 없는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위험한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트럼프는 450마일의 국경 장벽이 건설돼서 미국이 더 안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과거와는 달리 공격을 받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려는 시도에 대해서 그것은 트럼프 자신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지만 조 바이든과 바이든 행정부를 괴롭힐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겨서 읽어보자면 The Impeachment h o a x 탄핵 조작은 is a continuation of the greatest and most vicious witch hu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사악한 마녀사냥의 연속입니다. And 그리고 It is causing tremendous anger and division and pain.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분노와 분열, 그리고 고통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Far greater than most people will ever understand.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큼이나 엄청나게 큰, which is very dangerous for the USA. 이것은 미국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Especially, 특히나 at this very tender time, 특히나 이 취약한 시기에는 더욱더 위험합니다. 트럼프 캠페인의 근간은 법집행기관 및 법집행기관 내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이고 질서있는 국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의 법치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법집행 영웅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 이것이 제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말한 연설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말 속에 어떤 폭력 선동이 있다는 말입니까? 대중에게 폭력을 선동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그 영상을 삭제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수 있는 말마저 일반 대중에게 들려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트럼프를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의 모든 말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도달되는 것 자체가 무섭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석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x 스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저들의 도둑이 재발 저리는 식의 불안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무소불위의 횡포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일개 기업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마저도 대통령의 계정을 차단한 트위터의 행위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양식 있는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모두 나서서 트럼프의 언론을 막고 검열을 시도한 빅테크 기업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 삭제에 이어서 페이스북이 대통령의 계정을 삭제했고 그래서 수많은 지지자들이 트위터를 떠나 팔러로 가자 앱을 다운받지 못하게 차단할 뿐만 아니라 아마존은 팔러의 서버 호스팅을 곧바로 차단함으로써 지금 팔러는 접근이 안 되는 먹통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고만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십니까 인스타그램 레딧 틱톡 스냅챗 핀터레스트 트위치 등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비정상을 넘어서 미국의 비극으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미국 소셜미디어 공룡기업들의 오만 자기들이 대통령의 입까지도 막을 수 있고 그 이상의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그 참남함이 이제 그 오만의 절정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뒤흔들면서 뭔가 다음 수순의 으스스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대통령 한 사람이 무서워서 그와 그의 지지자들을 차단한 사건 단순히 그뿐일까요? 첫째,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가 마지막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SNS에 면책특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막은 데 대해서 위안을 삼고 자축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트럼프는 그들의 이익에 걸림돌이기 때문에 제거해야만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의 절대적인 공동이익을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움직여 왔다는 것이 이번 일을 계기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트럼프가 아닌 만만한 슬리피 조, 조 바이든을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인물로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과의 결탁을 통해서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습관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쾌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끌어들여 왔으며 앞으로도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치인들을 계속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들은 지금의 무소부류의 독점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과 앱스토어에서 팔러 앱을 차단한 것을 넘어서 팔러의 서버 자체를 즉시 중단시킨 것은 상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는 평가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팔러의 서버 호스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호스팅을 옮길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로 중단해버림으로써 수천만 명의 팔로 이용자들이 앱 중단을 겪게 한다는 것 이것은 IT 기술 관계자들의 관점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을 서슴치 않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그만큼 쫓기고 있거나 그만큼의 무리수를 두고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해야 할 시급한 공동이익상의 사정 또는 뭔가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이들의 만행을 속수무책으로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국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겪을 빅테크발 억압된 자유라는 미래의 암울함을 상상하게 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트럼프가 대통령의 직위에서 물러난다면 미국은 앞으로 더욱더 중국 공산당의 세력 확장에 바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국경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애국이라는 것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돈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고 수단의 모든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돈을 벌고 자기들의 인터넷 세상에서 그 영역을 확고히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수 있고 심지어 나라라도 팔 생각이 있는 집단들로 보입니다 이 모든 불의를 지켜보고 겪은 트럼프의 심경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직은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있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시각각